4일동안 과연 진짜 ssr 하나도 안나오게 될지 아니면 마지막에 뭐라도 줄지 보이시면 50%까지 했죠 10판정도 한건데 총 100회 뽑기죠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ssr 아 그러니까 이 ssr은 아티팩트 제외한 그랑웨폰이죠 그랑웨폰이 ssr에 한번도 안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두번 한번 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 많아 SSR이 안나와 가자 고양이 나왔다 아 이거 고양이 혼자 나무에 다니면 안되는데 어..이브가 넣어지면 안돼요 안 스킵아 역시나 SSR 나오지 않았구요 와, 이 마지막인데, 이제? 진짜 안 준다고? 자, 마지막, 진짜 마지막 뽑기. 제발, 이브야. SSR. 아! 와. 없네. 와, 이걸 안 주네. 와, 미쳤다, 진짜. 뽑기 확률. 아니 c b t 에서 이래? 하지만 오늘 푸시 알람으로 변신 웨폰은 다 줬거든요 다행히 아 그나마 다행인건 변신하는 그 다음 웨폰을 다 받았다는거 SSR 등급도 여러개가 있는데 이중에 변신이 되는 웨폰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두가지가 있죠 SSR 왼쪽에 이거는 변신 안하고요 이쪽이 이제 변신하는 웹폰인데 오늘 한번 요거다 장착해놓고 변신하는 장면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시네이트 나오죠. 제르카로 변신한다고 힘을 멋대로 오라가라 하지 마라. 자, 이쪽도 이제 언커먼 버리고 발끝도 좋은데 월간... 오, 이건 약간 샷건처럼 생긴 거 같네. 어, 여기서 안 돌아가나? 안 돌아가네? 테오도라로 변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것도 장차이 손으로 거라 얘가 변신 외폰이 굉장히 멋있거든요. 오두개다 좋네. 이라도 있나? 이 정의의 기사가 나서주지. 오 데미지 보소? 자네가 맡아. 내 수준에 않는자 정령빙 잉그리드. 한가쳐주지 순서를 메인 외폰을 잉그리드로. 어, 딱히 메인 웨폰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메인, 메인으로 해두면은 자동! 자동만 돌릴때 항상 메인이 먼저 변신하거든요? 오 무기도 간지나는데? 오케이, 다음 윈 윈은 지금 SR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들만 착용중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걸 빼야 할지 모르겠네? 뭘 뺄까? 하긴, 오늘이 마지막이니까, 그냥 뭐 아무거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일 궁금한 거, 위인의 변신인데, 실반으로 변신한다 되어있거든요. 과연, 일치? 이 덩치가 어떻게 변신할지 일치? 기대됩니다. 무기는, 요렇게 생겼네요. 음, 좀, 해머 디자인은 좀 별론데, 색깔은 괜찮다. 초록색깔. 자 Q의 변신 스킬입니다 자 해방 스킬 발동 오 이거 뭐야 이거 로봇트네 와 완전 메카물이 되었습니다 아 변신 상태에서는 폼타밖에 쓰지 않네요 오 참신해 참신해 스킬 레이저는? 오아좀 다른 스킬 못쓰는게 좀 아쉽다 자 키위의 변신 웨폰 받구요 자 왔어 왔어 왔어 자 라스의 잉그리드로 변신하는 그랑 웨폰입니다 자 해방 스킬 오오 어, 라스는 스킬 쓸수 있네 뭐야 씨. 오라스를 스킬 쓸수 있습니다 변신한 상태로 이제 정령 잉글리드로 변신한 상태 오오 얘는 왜, 왜 이렇게 Q하고 차이나? 지속시간도 꽤긴편이네요아 이제 풀렸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풀려가지고 몰랐네 자 아까 못봤던 윈의 변신해방 스킬 오 무기있는 오 뭐야 뭐야 오오 어 윈도? 변신한 상태로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이야 오 이거 완전 멋있는데 나마리에의 SSR 웨폰 해방 오오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변신 후에도 스킬을 사용 가능하구요 오 변신한 후에 SSR 웨폰 스킬. 아요건 체감상 다른 변신들보다 좀 빨리 끝났네. 다보인다 약해지면 안돼. 다음은 세리아드의 SSR 웨폰, 레폰. SR 웨폰의 변신 변신 스킬입니다. 어, 근데 이거 카메라 시점이 왜 자꾸 이렇게 잡히는 거지? 캐릭터가 센터에 안 있네요. 오케이, 나가좀 왔나? 가자, 변신. 나를 네, 원해요. 오, 어, 세비아드는 하나밖에 없었네. 와...변신 후에는 이렇게 펑처만쓸수 있습니다 아까 풍이랑 같네요 아 그리고 변신시간도 굉장히 짧아요 과연 카르트 SSR 변신회폰 어떻게 변신할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방 스킬 오오... 오... 잉그리드처럼 변신 후에도 스킬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공격 좀 불리하니까 뛰어다니긴 하는... 아.. 뭔가 변신 후 화려한... 스피커 쓸줄 알았는데 모두... 하이튼 났네 자, 이렇게 모든 캐릭터의 변신하는 SSR 웹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